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밭으로 사용하지 않고,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과 접혀져 있어서 언제든지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용천리, 용천리 마을 앞에, 마을 앞에, 있는, 앞에 나무를 있는 나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주, 아주 크고, 크고 멋있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밭으로, 밭으로 가는 울창한 소나무가 있어 찍어봤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가 정말 크고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현재, 현재 컨테이너, 컨테이너 있는, 밭이 있는 밭이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매매할 밭입니다. 농막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상태의 농막입니다 창문에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쪽에 꽃나무와 주말농장과 국어입니다. 옆에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밭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일부 밭으로 일부는 쓰고, 밭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현재, 논으로, 나머지는 활용하고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라서 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으며 논으로도, 활용할, 논으로도, 수 논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과 접혀 적혀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와 소나무 그리고, 그리고 논밭이 논,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앞을, 밭에서 향해, 앞을 촬영했습니다. 향해 촬영했습니다. 이, 이 방향이, 방향이 동향입니다. 동향입니다. 이 방향은, 남향으로, 이 촬영 방향은 촬영했습니다. 남향으로 촬영했습니다. 위치 면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접은 1 9 2 4제곱미터 582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도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용도는 전원주택부지입니다. 주말농장도 가능합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이용상태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합니다. 농사용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 상호지목 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 90호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